엄마. 어? 누구야? 누구야? 지야 지야. 이뻐? 오매매 오매매. 누가 밀었어? 누가 밀었어? 엄마. 엄마 밀었어? 엄마 어었구나 no. <웃음> 주세요. 저 주세요. 저 주세요. 아. 주세요. 아. 고맙합니다 어. <웃음> 와. 오. 아단 단단 단단. 오. 헤헤헤헤헤헤헤헤 지아 너무 뚱뚱해 근데 나무 표현도 잘했네 우리 혜리 우리 혜리 잘했지? 어, 엄청 잘했다니까? <웃음> 이모가 엄청 배고파, 잘했대 빠 엄마! 나 어, 배고파. 배고파. 배고파 그래? 어마, 아니,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얘가 그래? 벌써 그렇게... 그래? 섬세하게 지민이는 이렇게 못했던 못것 같은데? 섬세하게 아, 주름까지 아, <웃음> 어디있어 주름이?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없거든? 근데 <웃음> 보이는데, 아, 할아버지는? 어, 어, 전화가... 어, 할머니는 안 보이지? 어때, 아빠? 평가해줘요 우리 해리 그림. 아, 잘 그렸는데? 예잘 응, 그렸는데. 마음에 <웃음> 들어요, 안 들어요? 그런데 할아버지 입게 그렸는데? 왜 어, 그죠. 완벽하지? 나무늘 진짜 잘해. 그치? 그여분는요 구름. <웃음> 어. 구름이야? 응. 잘했어. 응. 응, 아빠가 하니까 진짜 좀다 비주얼이 다르게 다르다. 그 라인을 딱딱 맞춘다, 아빠가. 아, 이 끝에 라인을 맞추는 거구나 야야. 아, 이거 왜포기용웃기야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랬어 아니, 왜 이렇게 와빠 이쁘게 안 되는 거지? 고수하고, 어색하 네. 아니, 어떡해! 아니! 고수의 길로 올라가려고 아니, 내 아니 길이가... 또... 아, 아 너무 길이 맞는 걸로 골랐어. 이게 환자분만. 양, 안 끼는 것도 있어. 아빠, 이거랑, 이거랑, 내 여기 두 번째 이거. 이거, 이거. 음. 네 내끼좀더 먹음직스럽죠? 어때요? 엄마, 엄마 1번, 2번. 뭐가 이뻐요? 1번, 2번. 아니, 이게 낫지. 아, 엄마 안 묻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고기 현. 고기장. 음. 오늘 약올 응. 응. 응. 응. 응.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이지어디여기다 뭐 음... 어, 응. 뭐야? 응. 뭐 응. <웃음> 너가 보는게 아니라 이거 보여줘야지 화면에 보여줄게 있는데 어. 한번 보여줄까? 어. 저 보여줄게요 어. 나 둘, 둘, 둘, 둘 셋이서어 아. 아, <웃음> 이거 제목은 어? 제발 제목 안읽 제발 제목 안 읽고 제목 안 읽는다고? 음. 제목이 너무 쉬운데. 제발 알겠어. 어 뭘로 썼어? Lunch. 어. Lady. Lady. Lady. 어. 응. Two weeks of summer camp here we come. Come on, it's not that bad. 이는 고에투을 때, 그렇게 한다고? 오니다 <웃음> 먹은 거야. 이는 집에 이는 이이야 그건 이는 집에 션이야 더러워 <웃음> 이 봐봐 엄마 봐봐 <웃음> <웃음> 근데 오늘 최근에 기해볼거 있어요 뭐냐면 지하 생일 때 언니들이랑 같이 밖에서 밖에 이놀려고 했는데 이 <웃음> 게임이었대요 그거 언니들이 가, 같이 골라서 바로 게임을 시작했죠 무슨 언니를 골랐냐고 갈고 해서 저가 두 번이나 1등 한 거예요